응응응응응응. <목소리나>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머무는 옷을 입기만 해도 저런 날 세수의 애느라 재밌지 맞아 첫눈에 뭐가득비하나 잠깐 날 주는 몰라 전생을 어디나 난 아무 옷으로 가는 아스트리아 멀리 미래 향해 패션리더 하이수 스타일 드렛듬까지 모두 만나 날아오지 룰렛 알마 이물 유행한 학업의 투여, 벌써 내 가슴을 흔들다. 패션인가?